자 우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드디어 애니파이팅 시뮬레이터 시즌3 네, 파이팅패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파이팅패스를 모두 언락하고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는요 제가 아직 면도를 못해서 그런다는 점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치카라가 없다 나 지금 치카라 몇개있지 만천 개니까 3만 개 정도가 더 필요하네. 3만 개 축하라. 어디 보자. 어우 확실히 비싸다. 음 이거 사도 안 되지. 이어 이거 일단 이거랑 그리고 어 뭐지? 나 뭔가 더 비싸게 두고 산거 같아. 아 몰라 <웃음> 아 뭔가 잘못 샀네 아이고 내 네, 일단 뭔가 잘못 샀네요 어 뭐야 아니 모자라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그거 쓰는 게 아니었는데 2천 개? 2천 개 어디 보자 자 이렇게 합시다 어 땅땅 땅 맞춰서 여러분들 사도록 하죠 자 좋습니다 어우 치카라 사는데만 돈 너무 썼다 치카라 너무 아까워 돈쓰는거 <웃음> 자 일단은 화이팅패스를 열었구요 자빅머이라고 있는 아이템이 있어요 이거 모든 스킵하도록 하죠 자 첫번째 스킵 이것도 받고 돈도 받고 그리고 두번째 스킵 세번째 스킵 네번째 스킵 다섯 번째 스킵 여섯 번째 그냥 다 스킵하고 나서 한 번에 맞도록 할게요 자 이상하게 지금 오류가 계속 발생해가지고 더 이상 결제가 안 돼요 네 게임을 껐다 켜도 그렇고요 이상하게 결제가 안 됩니다 네 돈은 있는데 결제가 안 돼요 지금 예상 잔액 네 2천원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죠 2천 로벅스라고 네, 결제가 돼야 되는데 결제가 안 되는 약간의 버그가 있네요 일단 지금까지 있는 거라도 받아, 받아주도록 할게요 자, 치카라도 받아주고 돈도 받아주고 스톰! 어! 스토보라라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자 치카라들도 전부 받아주도록 하죠 그리고 돈 1치카라 300... 얼마지잘모르겠대 아무튼 돈 그리고... 어! 마법이 새로운 게 생겼네. 트리, 트리? 나무 마법이 생겼네. 그리고 치카라. 돈, 치카라. 그리고 플라즈마? 플라즈마 오라라는 게 생겼네요. 오. 오, 신규 캐릭터네. 신호 어, 누가지 이게? 그리고 검 효과. 그리고 신규 검. 트리, 아, 쓰리. 3등? 이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치카라 오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스탠드도 주네 네다이아몬드 스탠드 어 라고 하네요 자 안쪽까지 쭉 한번 좀빼버이고 싶은데 아 40까지 악마 열매 얻고 싶은데 아 이거 악마 열매 얻고 싶은데 이거 왜이러니 결제가 이돼이이 있는데 결제이안해 오. 이상해오 이상합니다. 돈이 있는데 결제가 안 돼요. 자, 이상하게 20부터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고요. 네, 20부터는 결제가 아예 안 되네요? 왜 이러지? 음... 지금 미워크도 좀 얻고 싶고 지금 이러고 싶은데 지금... 아, 이거 결제 안 되면 안 되는데... 야, 에스카노르도 있네... 와, 이거 얻어야 돼... <웃음> 악마알물 줘 그리고 <웃음> 아 이거는 추후에 여러분들 제자가 되면은 오류가 고정, 수정이 되면은 네 해야 될것 같네요 이상하게 휴대폰도 안되고요 컴퓨터도 안되네요 자 일단 지금 얻은 것들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얻게 된게 바로 이 다이아몬드 스탠드죠 자 다이아몬드 스탠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어린이 자 스탠드가 7번 뿅 어? 뭐지? 얘 아니잖아 어? 다르게 생겼는데? 얘 아닌데? 왜 얘가 나오지? 어? 얘 아닌데? 오늘 왜이래? 버그... 버그... <웃음> 업데이트가좀 이상한데요 오늘? 챔피언 같은 경우는요 어... 70% 스피드 45% 방어력 55% 차크라를 올려주네요 스피드 올려주는 건 별로 필요가 없는데 음 스피드 올려주는 캐릭터네 야 이런 캐릭터인데 솔직히 양말 의염 능력이 지, 지금 이게 초반에 있는 캐릭터들이라서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음 봐봐요 지금 결제가 안 돼가지고 초반에 있는 캐릭터들이라서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것들은 아마 안쓸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트위 이것도 한번 봐야겠죠 자 이거같은 경우도 역시 어디보자 여깄다 자 마법이구요 어... 됐나? 설정? 그렇죠? 어 한번 봅시다 자 끄고 뿅 Z! 오 뭐야 오 나무가 나오네 진짜 이름대로 틀이네와오자두 번째 능력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능력은요 뭐지 벽에 껴가지고 안 보여 나무가 자라긴 했는데 벽에 껴있어가지고 오 뭐야 능력이... 무슨 능력이죠? 대체 이게? 어? <웃음> 무슨 능력인지 잘 모르겠던데? 이거 사람한테 이거... 뭐... 뭔 기능이지? <웃음> 한번 써보자, 여기서. 얍! 아, 이렇게 여러 명 공격하는 기능이네. 아무도 없으니까 그게 안 됐구나. 어 뭐, 쿨탐도 되게 짧네요? 오 자, 이번에는 C. 어! 뭐야 여기도 나무가 자랐어 약간 나무나무 열매 같은 느낌인데? 나무나무! 얍! 어 이거는... 뭐지? 자 일단 이런, 네... 마법도 등장을 했고요 어디보자 그리고 사실 어딘거가요 여러분들? 지금 다 깨지를 못해서 없습니다! 이게 다 깨야지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아, 진짜, 이거 스킵 좀 해주라, 이거 왜 이러니, <웃음> 이게 돈도 있고, 결제도 되는데, 결제가, 그, 결제도 되는데, 오류가 뜹니다, 자꾸. 오류가 발생해서 스킵티어를 구매하지 못한다고, 계속 오류가 뜹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 미호크, 그리고 에스카노르, 어, 악마 열매, 오! 나인테 오, 이것도, 오 이것도 여러분들 추후에 뭐다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 생긴 오라죠 네오 이제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오라들이랑 이번에 새로 생긴 오라도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플라즈마 오라고요 별로 <웃음> 이쁘지는 않네요 어, 스톰오라 오 이건 약간 좀 약간 토르같은 느낌이 좀 난다. 전쟁의 신. 뭔가 번개의 신 같은 느낌이다. 와... 헛, 헛, 헛, 헛. 약간 번개의 신 같은 느낌은 좀 나네. 음... 일단 파이팅 패스를 모두 클리어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네, 지금 이상하게 애니파이팅에 오류가 좀 있어서 VIP 서버에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휴대폰으로도 안 되고요. 다른 그냥 공개 서버에서도 결제가 안 돼서 나중에 추후에 우리 여러분들 이 오류가 풀리면 다시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백나린이었고요.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모두 안녕!